호텔이 좋아했는데 벌써 가요 왜? 호텔이 이렇게 넓어도 되는 거야? 어? 베드 두개 스파에 와, 영화 볼수 있는 TV까지 네, 안녕하십니까 어, 감사합니다 문 닫아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왔다, 네. 왔다. 결이 배태워주러 김포에 왔는데, 바로 학교도 가야 되고 평일에 쉬기 힘들어서, 김포에 숙소를 잡았습니다. 아세 호텔은 이제, 바로 도보 옆에, 이런 식으로, 어 건물이 되어 있고, 1층에서 열 체크하시고, 1층에서 체크인을 하시면 이렇게 할리스 쿠폰을 드리고요 주시고 저희는 7층 그리고 1층에는 이런 식으로 인셉션과 할리스 커피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객실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좋은게 조식 서비스를 도시라고 어, 제공을 해주신다고 해요. 응. 오, 이거 좀전해온것 같아. 702호에요. 702호? 이쪽으로요. 네, 길 네, 가봐주세요. 가방 어, 가방주 아 중이라고 이렇게 깜빡깜빡 거려. 교리가 눌러봐요. 자, 키. 오케이. 짜잔, 짠. 이기키 꾹꾹. 고자 우리가 오늘 예약한 방은 패밀리. 우와, 이 호텔이 룸이 엄청 크네. 꽤 크네요. 컨디션이. 그래서 패밀리 룸은 이렇게 베드 두 개가 위치해 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 스파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이거 봐, 결이야. 아빠랑 아빠랑 여기서 있다 스파 하자 그리고 간단히 조리를 하실 수 있게끔 인덕션이랑 어, 호텔인데 이게 오, 되게 좋네 음식도 해 드실 수 있나? 어 취사도구만 이제 원상태로 해 주시면 호텔랜데도 이제 취사도구도 어 가능하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은 이게 룸, 호텔인데, 룸 컨디션이 상당히 넓어요. 이렇게, 어, 아, 스타일러도 있어. 오. 저도 영 연고, 있어. 스타일러도 있고, 이게 컴퓨터 이용하실 수 있고, 와. 대형 TV. 사이즈 보세요. 영화 봐도 되겠다. 그리고, 결이는 뭐, 방금 신났어. 그리고, 이런 식으로, 또, 샤워실이, 샤워실과, 화장실이 물론 비대는 사랑이죠 이렇게 되어 있고 수건도 넉넉하게 비치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한번 쉬어보도록 공기청정기까지 야 이거 뭐 훌륭하네 훌륭합니다 여기서 한번 쉬어 보도록 할게요 아니 호텔에 이렇게 넓어도 되는 거야? 어? 베드 두개 스파에 <웃음> 와, 영화 볼수 있는 TV까지. 룸이 넓어서 좋네, 호텔 치고. 그리고, 와, 집에도 없는 스타일러가, 야, 이게 뭐 비즈니스 업무차 오시는 분들에게 슈트를 어, 보관할 수 있게끔, 어, 스타일러도 있어요. 결의가 내일 여기서 바로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, 아, 이런 거 아주 훌륭하죠. 교복을 이 스타일러에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됩니다. 컴퓨터, 아, 나 일단 TV 마음에 드네. 아, 오늘 여기다 좀 편히 쉬어 봅시다. 저희가 요 할리스에서, 어, 룸 서비스를 하나 시켜 먹을 거예요. 좀 출출한데, 가격대도 착하고, 어, 시 메뉴. 샌드위치랑 리조또랑 그라따. 1009번. 아, 이렇게 0 2호인온요네 저희 룸서비스 시세 하나좀 부탁드릴게요. 네, 하십니까 어, 감사합니다. What the? What the? What the? What the? What the? w h a 여기 안먹소 자, 우리, 먹는다 우리, sir. 우 우리, 우리, sir. 우리, sir. 우리, sir. 우리, sir. 우리, sir. 우리, sir. 우 아, 좋다. 리 굿나잇. 조식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개물적으로 이제 도시락으로 제공을 해주거든요. 자, 그리고 이렇게 식사는 바로바로 새롭게 해서 또 담아 주시네요 네러드와 유부러스와 소시지를 다뿌려왔네요 이렇게 룸에 갖고 와서 주실 수 있어요 바로 해서 주시더라고요 샐러드 따끈따끈한 밤햄 소세지랑 어, 사이좋갈정도야으아아야뭐 <웃음> <웃음> 만든거야 <웃음> 커이에 맛있어. 음. 호텔이 좋았는데 벌써 가요. 왜? 네. 어, 별세개 호텔 치고는, 어, 뭐, 신규라서 그런지, 어, 룸 컨디션도 상당히 좋았고, 응. 만족스러웠어요.